3형식인지 오형식인지 구별은 어떻게 할까요? 3형식 오형식 구별 이 구별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다가 뭘 쓰냐면 피트. t 어, find 동사를 열리면 가장 간단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파란색을 잘 따라와 봐봐 어, 알겠어? 자 예문을 넣을게 예문 2개 예문을 넣을건데 아니다 이 첫번째 예문을들을잃니까맞다지 틀리는지를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타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e the comic book 됐다다음다여기다가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 s 다다음에 두개를 썼어. 마전니틀렸이 아니면 어떤 게 답이니? 뭐해 너희들 이제 머리 속에서 막 그만, 뭐오 좌뇌, 좌뇌를 움직일 거야, 후뇌를 움직일 거야. 아니면 전두엽을 움직일 거야, 후두엽을 움직일 거야, 중두엽을 움직일 거야. 형들, 단기 기억할 수는 거잖아. 그렇죠? 중기역은 단기기업, 장기기업에는 전두엽. 전두엽을 열어놓고 내 수업을 들어야 개념 수업니까 오래 가야 돼. 알겠어? 전두엽. 전두엽이 많이 발달하게 될 거야. 진짜로 그래. 그상대 보면 이제, 어, 이런 밑에 어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전두엽이 점점 강화되고 발달되니까 아이들이, 어, 3학년 되면 한 1년만 배우면 돼. 옛날에 배웠던 것들 다 떠올리고 밑에서 밑바닥에 잠재기 시도에 깔려있던 것들이 수면이로막 올라오고 막 이래. 어, 전두엽이 발달할 수 밖에 없어. 그래서 대념소비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원리 가지고 뭐열 가지, 0 가지 응용하는 게 중요하잖아. 이거 다 암기 시키면 그거는 이제 너희 중등 수업이 간단하겠죠. 단기 암기, 단기 암기. 어? 어. 내신 때는 고게좀 많이 많이 받으요 내신 때는 너희들이 중등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쓰더라고요. 왜? 내고 해야 되니까. 내신 받으니까 이 공식 보는 게 틀리니까 막외우는 거야. 벼락치기, 크라미. 이거 되게 많이 한다 말이야. 그다음에 약간 감각적인 것들은 이제 후두에 이죠 그렇죠? 감각적인 것들도 내가 가끔씩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서를 끌어 당겨 가지고 내 어렸을 때의 정서와 공감을 하게 만들고 공감을 이루게 만들면 뭐가 좋냐면 수업시간에 했던 것들을 정서적으로 받아 줄수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때 그 얘기할 때 지각동사 얘기했지 아 그래 지각동사는 그래서 아, 생생한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무서를 쓸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어, 기억해야 된다. 자 이거 다시 와 돌아와서 타잔 파운드가 컴 있고 먹죠 여기까지는 된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돼안 쓰는 사람 없어 이거까지는 그럼 3형식일까요? 5형식일까요? 빨리 결정해 어? 뭐가 맞저 뭐가 맞니? 다시 써 볼게 색깔이야? 이렇게 써 볼게 짜잔 1, 2, 3, 똑같아 달라진 거 없어? 만화책 만화책이라고 쓴 건데 내가 만화책을 워낙에 좋아해서 어렸을 때그보자 됐네 이제? 어? 어 됐지? 그러면 다시 써 하나는 이지였고 하나는 이지리였죠? 하나는 부사고 하나는 형용사고 요거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야 형부 문제야 이게 바로 형부 문제 아까 추자 포인트 무슨 문제? 형부 문제야 형부 어? 형부 문제라고 추자 문제가 아니라 음. 어떻게 잘 여기다 볼게 야여봐 언더 더 데스크 뭐야 이제? 자, 저렇게 문맥이 딱 잡히니까 답이 해결되잖아요. 타자는 타자는 자 여기에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그 만화책이 쉽다는 걸 알았다. 책상 아래에서 말도 안 되죠. 이거 문맥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 언더드덱 언더드데스 그러니까 책상 아래에서 찾았다는 얘기가 되지. 찾았다는 얘기가 돼야지. 만화책을. 쉽게 되지. 만화책은 그럼 여기대가 되지. 많은 쪽이 쉽다는 것을 알았어? 책상 안에서? 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지, 형용사와 부사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요소는 어디서? 그쵸. 문장 구조 속에서 이런 게 나와 주면 확신. 이지가 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이지가 될 수밖에 없죠. 어? 그 책이 되게 쉽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가 됐어? 자, 잘 들어. 형용사가 됐어, 목적격 보호가 나왔어. 그러면 요동사도 뭐가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 봐봐. 와, 이게 가능. 저, 설봐 다전, 파운. 뭘 네. 갔어? 대절로 갔어. 계속 써먹는 거야. 아까 목적어와 목적보는 제 2의 주어가 알겠어? 제 2의 뭐라고? 주어. 얘는 뭐라고? 제 2의 동사. 어. 이건 그냥 응. 한게 아니야. 제가 말았지? 근데 주어를 쓰면 돼. 컴이 부기라고 쓰면 되죠. 그렇지? 어? 뜯잖아. 그 다음에 어? 쉽다. 쉽다. 욕걸 바꾼 거야. 말았지 이 되게 쉽다는 거야. 시에 맞춰줘야지. 뭐 어디 써주면 되지? 어? 알겠어. 그 다음에 뭐? 끝. 몇 층으로? 4명 씩으로 받고 있어 3명 씩로 5형식으로 3형식으로 받으면 보니까 바로 목적을 듣는데 주어로. 목적했던 놈을 뭐로 주어로. 목적 보호했던 놈을 뭐로 동사. 동사. 이렇게. 알겠어? 바꿔봐. 하나하나 뭐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 특히 이제 막이 파인드 동사해가지고 이게 3형식이지 이게 5형식이지 구분할 수 있겠지? 문명 잡으려면 돼문명수서 이거 하나 나준으로서언더더데스크가 나온으로서 바로 뭐가 됐다그했어 그렇지. 바로 3형식이었다는 거야. 그죠. 찾다는 뜻이잖아요. 알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회원님?